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자 시작하자마자 질문 걸그룹 중에서 청순, 칼군무 두 가지 하면 떠오르는 걸그룹은 뜨구기게요 네. <웃음> 대형 하나하나 이렇게 맞추는 게 진짜 동작 연습하는 것보다 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스포츠로 치면 그거잖아요 축구를 하는데 나 혼자 진짜 공을 잘차잘 잘 맞고 잘 차고 이런 사람들만 모아놓는다고 해서 그 팀이 최고의 팀이 되진 않잖아요 그 조합이 그팀 합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경기에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지 아무리 내가 진짜 춤잘 추는 사람이더라도 분노를 잘하는 건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정말 춤을 다죠 그래서 군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튀어서 분명히 똑같은 동작을 잘 맞춰서 해 근데도 너무 튀어 군무데 맞춰서 해야 되는데도 본인 역량이 너무 튀어나다 보니까 이게 튀어 버려서 좀잘 어우러지지가 않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칼군무를 출 때는 나 혼자 잘줘도안 되거든 다 같이 잘줘야 돼요 물론 역량이 떨어져도 문제지 그것도 더 문제야 다른 의미에서 그 사람만 보여 양쪽다 아무튼 문제예요 그래서 공무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저의 역량을 다이춤 안에서 그 밸런스를 맞춰야 돼 그러면서 대응도 미친듯이 바꿔야 돼 박수 박수 아 이건 진짜 박수예요 노래가 잔잔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쉽게 보면 안돼 그어떤 파워댄스보다 어려워 대단해 대단해 진짜 존경스러울 정도로 잘 맞춰 진짜 대단한 팀이야 전체 안무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무대 영상 보면서 안무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진아의 제향 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